자연스러운 길이감과 얇고 가벼운 느낌을 살려주는 여성스러운 내추럴 블랙 컬러의 아일래쉬라고 적혀져 있어요. 9mm고요. 어, 라인은 투명 라인이 아니고 블랙 라인이에요. 약간 1호 라인과는 뭐 다른 모양 형태의 9mm인데다가 라인도 투명 라인이 아니라 블랙 라인이다 보니까 1호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눈매가 또렷하면서 살짝 더 눈이 가운데만 동공만 딱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눈이 또렷해 보이면서 살짝 9mm에서 9mm의 느낌보다는 살짝 더 길어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속눈썹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알겠지만 1호도 같은 9mm인데 이 모양에 따라서 똑 같은 길이더라도 좀더이 6호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1호는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의 속눈썹이라면 입문용 속눈썹을 꾸안꾸 속눈썹이라면 6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완전 또렷해 보이면서 아무래도 1호는 이 길이가 정말 좀 짧은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6호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길기 때문에 눈이 좀더 가로 길이가 좀더 길어 보이면서 라인이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눈매도 좀더 또렷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화려한 느낌을 연출해주는 속눈썹인 것 같아요. 자, 이제 7호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 7호는 가볍고 얇은 아이렛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여성스럽고 청순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이렛쉬라고 적혀있는데요. 13mm예요. 제일 지금까지 중에 제일 긴 13mm 이구요 라인은 투명 라인 그리고 컬러는 브라운 컬러인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앞에서 부터 뒤에가 점차 점차 길어지는 점차 길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이쪽 부분을 좀더 강조해 주는 느낌 그래서 뒷부분은 뒷부분은 숱도 많고 좀더 진한 느낌이 있어서 이 뒷부분을 조금 더확 튀어 주는 어, 속눈썹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7호는 제가 착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뒤에 부분이 길어서 그런지 뒤에 부분을 좀더확 튀어지는 느낌을 들게 하고요 앞에서는 앞에는 좀 짧고 뒤에는 좀더긴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매가 살짝 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을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섹시한 메이크업이라든지 어, 세미 스모키의 메이크업이라든지 눈에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어, 속눈썹 치호에 속눈썹을 붙이면 딱 좋을 것 같은 속눈썹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호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8호는 가볍고 얇은 아이렛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자연스럽게 깔끔한 눈매를 연출하는 아이렛쉬라고 적혀있어요. 길이는 11mm의 투명 라인이고요. 블랙 컬러예요 속눈썹 중에서 8호가 제일 화려해요. 진짜 화려해요 보여드릴게요 속눈썹을 보면 엄청 화려해요 엄청 화려하고 숱도 제일 많고 뒤에 부분이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매도 정말 또렷해지면서 이 눈을 가로길이를 확장시키면서 좀더 눈매를 살짝 올라가게 하는 속눈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속눈썹이 보니까 속눈썹 자체가 숱도 많고 뒷부분도 길이가 좀더 길게 나와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눈 자체적으로 가로 길이를 길어 보이게 하면서 엄청 화려하게 보이는 이 속눈썹인 것 같아요 이 속눈썹 하나로 뭔가 끼를 부리는 듯한 눈매를 연출하는 것 같거든요 붉은 메이크업이나 파티 메이크업에 정말 잘 어울리는 속눈썹인 것 같아요 눈꼬리로 갈수록 길어지며 볼륨 있는 풍성한 아이렛쉬로 고양이 눈매를 연출하는 아이렛쉬라고 적혀져 있고요 길이는 11mm 투명 라인이고요 블랙 컬러예요 이 제품은 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하게 이 끝에가 역시나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꼬리를 좀더 강조하는 속눈썹인 것 같아요 아찔하고 풍성한 고양이 속눈썹이라고 하니까요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꼬리가 강조되면서 길어지는 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키리캣 같은 이런 귀여운 고양이 눈매를 연출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메이크업 자체도 조금 진하게 연출을 하게 되면 섹시한 고양이로 변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속눈썹이네요. 뒷부분이 살짝 강조돼서 어 약간 섹시함과 귀여움을 같이 동시에 연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호고요. 자연스럽게 눈꼬리를 강조하여 속눈썹 연장한 듯 그윽한 눈매를 연출하는 아일렛쉬라고 적혀있거든요 9 m m 의 투명라인 그리고 블랙이에요 9호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게 뭐냐면 이 10호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엄청 짧고요 뒤에가 확연하게 딱긴 느낌이에요 적혀있는 그대로 눈을 딱 그윽하게 연출을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10호를 붙여봤는데요. 9호하고 느낌이 살짝 비슷한데 9mm의 뒷부분이 살짝 더긴 느낌이어가지고 발랄하고 상큼한 메이크업 연출을 할때 붙이면 자연스러운 상큼함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디아나 킴의 다이소 속눈썹 데일리 메이크업 라인 1호부터 10호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꼭 눌러주실 거죠? 꼭 눌러주세요 꼭! 꼭, 꼭! 지금까지 디아나킴이었습니다 안녕